최선의 선택을 위한 열다섯 가지 방법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해라 옳다고 확신한다면 믿어라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라. 결과를 확신하라.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이다. 세상을 위한 선택을 하라. 3년 뒤를 생각하라. 선택의 순간에는 한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라. 다양하게 예측하라. 항상 여러 각도에서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반복 효과에 속지 말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을 경계하라. 혁신을 직시하라. 지도가 아닌 지형을 관찰하라.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무모한 도전보다 현명한 후퇴가 낫다. 닭의 30cm의 시야보다 독수리의 3km의 시야를 가져라. 창의적인 끈기를 추구하라. 고통의 이면에 집중하라.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한 창문을 열어라. 상상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걱정은 나중에 하라 두려움은 이미지일 뿐이다 선택했다면 집중하라 바로 지금, 두려움 속으로 뛰어들라. 과거의 발을 딛고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라. 고난을 지혜롭게 견뎌라. 현재와 미래 균형을 잡아라. 잠재력을 깨워라. 자신 안에. 보물을 발견하라. 꿈을 이루는 것도 기술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라.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라. 전문가의 힘으로 기회를 구하라. 홈런을 치고 싶으면 계속 방망이를 휘둘러라. 실패는 여전히 성공의 어머니다.